어, 제가 지금부터 부동산 지인이라고 하는 네,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경상북도 포항시 어, 우리 포항의 어, 지금 부동산 현재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 현재 부동산 지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분석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지역 분석이라는 거 보이세요, 지역 분석요. 네, 지역 분석을 들어가면 지역 분석을 클릭하면은요 현재 어느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이에요 하고 나와요. 어느 지역이.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쭉 내려오면, 지금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대전입니다, 대전. 여기가 대전이거든요, 대전. 자, 이쪽 편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웃음>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매매와 전세가 가장 핫한 데가 어딥니까? 서울하고 대전이잖아요. 서울하고 대전이죠. 그리고 서울, 대전인데 지금 대전이 훨씬 더 지금 서울 을 앞서가고 있어요.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유를 보자고요.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전이 지금도, 자, 대전이 작년도에 어떤가 볼게요. 작년도. 대전이, 대전이 2018년도 12월 달에는요. 대전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여기 있다가 지금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서울을 역전했잖아요. 여러분. 서울을 역전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생겨야죠. 뭐냐, 그러면, 그럼 대전이 계속 오를 건가? 떨어질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핫하잖아요. 보자고요. 자, 대전에, 대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는요, 어려운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듣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혼자서 해도 돼요. 너무 어려운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의해드린 게 아닌, 정말 손쉽게 분석할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무슨, 경, 제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m 2 뭐, 그, 그, 뭡니까, 저기, 그,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부동산 데이터만 보고 보자라는 거예요. 부동산 데이터. 자, 그러면,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부동, 기본적으로요. 자, 보세요. 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작아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죠 공급이 많고 수요가 작아요 떨어지겠죠 그 기본을 보자는 기본 자 수요 입주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나요 여기요 자 수요 입주를 들어가면은요 수요랑 입주량을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대전광역시 아대전광 지금 대전을 잠깐 보고 우리 포항을 보자고요 자 대전에 대전에 지금 어 입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에 지금 수요 공급량을 보게 되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빨간색 라인이 뭐예요?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라인이 뭐예요? 공급량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자, 2018년도, 17년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했죠, 여러분. 보이세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가격이 안, 오고, 안 오르고 있다가, 2019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공급이 지금 수요보다 못했죠? 수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는 사람들은 맞는데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공급이 없으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또그 전에 공급이 많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그 작년 올해 작년까지는 유지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올해 폭발적으로 지금 거래가 성장이 그러니까 성장이 되기 시작한 게 대전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앞으로 보자고요 앞으로 그럼 내년에 내년도에 지금 시장을 보게 되니까 내년도도 지금 대전 어때요? 공급이 작아요 그 다음에도 대전 어때요? 공급이 작아요. 그 다음에도 공급이 작아요. 자이 상태면 대전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올라요 여러분. 가장 상식선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데이터를 더 봐야 되겠지만요. 은 1차적으로 수요 공급 데이터만 보더라도 한눈에 알수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물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면 은요 정책을 때리게 되면 당연히 주춤하겠죠. 근데 정책적으로 정부가 지금 이제 규제를 가지 않는 이상에는 그죠 그대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차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분석해 봐도 그래요 미분양 거래량 그다음에 세대라 세대수 증감이 다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포항을 분석해야 되니까 포항할 때해 보자고요 다른 데이터를 분석해도 대전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전이 지금 어제 제가 분석해보니 조금 더 위험하긴 한데 대전은요 어쨌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번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리 포항을 보자 포항요 이 포항 그러면 현재 포항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보자라는 거죠 포항이요 자 그럼 지역 분석을 가야 되겠죠 지역 분석 네. 지역 분석을 가서 포항이 어디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이요 네. 쭉 내려가 포항은 어디에 경상북도죠 그죠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 여러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엄청나게 안 좋은 시장이네 그죠 자 지금 여기 이 위치라는 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건 포항이 자보 지금 포항이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지금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매매가 지금 매매하고 전세가 지금 비교 대전하고 지금 서울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요 한참 아래와 있는 거예요 그죠 포항이 지금 굉장히 경상북도 전체가 지금 안 좋은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에서 포항은 어디쯤 와 있는가 보자고요. 경상북도 전체에서 자 그러면 경북시장에서요. 여기 경북시장에서 경북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어, 경북 전체 시별로 쭉 분류가 돼서 나와요. 분류돼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 전체에서 지금 보게 되니까 지금 가장 안 좋은 데가 김천이네. 김천. 김천이 완전 지금 경북 전체에서 가장 바닥이고요, 여러분. 바닥이고요. 지금 상주가 매매하고 전세가 지금 어마하게 어, 올라가고 있네, 그죠? 상주가, 그죠? 상주가 왜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포항을 보게 되면, 포항시 남구가, 남구가 지금 전체에서 상당히 조, 좋아요. 지금 전세도 상당한 올라가 있는 상태고, 매매도 지금 이제 좋은 상태죠, 그죠? 기준점 보세요, 기준점, 여기가.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기준점이에요. 기준점보다 훨씬 위에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포항시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매매와 전세가 기준점보다 이하에 들어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북구보다는 남구가 지금 이제 조금 더 좋은 상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북구보다는 남구가요. 그러면 포항시 그 남구 지금 좋은 상황에 있는 게 어느 정도 좋은지 한번 보, 볼까요? 그러면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포항시 남구를요. 들어가 보게 되면, 자,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자, 포항시 남구 전체에서 보게 되면, 자, 시장 강도는 없애 보지고요가 보게 되면 포항이 2016년도에 최고 피크였네, 그죠? 네, 제일 피크했다가 지금 쭈루루루르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게 눈으로 지금 보이죠? 그래프 죠그 상으로, 그죠 전체적인 그래프 상에서 안 좋은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요. 자, 그리고 남구 내에서는요. 남구 내에서는 지금 효자동이 가장 지금 핫합니다. 남구 내에서는요. 효자동이 지금 가장 핫하고 동해면이 지금 현재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동해면 자체가요. 그 지금 이렇게 지금 포항시 전체를 비교하게 되면 포항시 전체 경상북도는 지금 전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경상북도 전체가요. 그중에서 포항은 그나마 남구가 조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경상북도 전체에서는요. 그리고 북구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북구가요. 평균에서 조금 이하예요. 그리고 남구 내에서도 효자동이 지금 현재 가장 어 좋은 매매나 전세가 지금 좋은 상황이고 동해변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들어가 보죠. 세부적으로. 자, 그럼 첫 번째 수요 입주에 가서 포항시에 그러면 현재 수요 공급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포항시의 수요 공급량이 자, 지역 선택 들어가서요 경상북도 네 포항시죠. 경상북도 포항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군이 북군이 나눠도 되는데 그 전체를 보는 게 낫겠죠, 그죠? 네, 포항시 전체를 보게 되니까 지금 볼게요. 자, 전체를 보게 되니까 지금 네, 포항시 전체를 보게 되니까. 2018년도에 완전 고, 작년도에 어마어마한 공급초과네요 예, 지금 이거는 뭐 뼈도 박도 못하겠는데 보니까요 예, 작년도에 지금 너무너무 공급초과돼서힘들었던 얘기네요 그죠? 엄청난 지금 어, 공급초과해 보니까요 그 다음에 올해는 공급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죠? 공급이 부족하긴 했지만 작년도 물건 때문에 고생하신 거예요 보니까 작년도에 쏟아진 물건 때문에 고생하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그리고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또 초과되네요. 그죠? <웃음> 자, 현재 이 상태면, 그냥, 자,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평양의 경기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의문점, 그죠? 네.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이 데이터만 보시면은요. 자, 기본 데이터를 봤고요. 21년도하고 22년도 데이터는 아직 지 집계가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없는 상황이고 보니까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보게. 포항시 거래량. 거래량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지, 거래량도 줄어 들고 있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 그거는, 여기 에 보시면, 지인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빅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거래량을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 자, 거래량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 거래량을, 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어, 경상북도 포항시 거래량을 볼 거죠. 그죠? 경상북도 포항시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북도 포항시 거래량을 보게 되니까, 포항시는 안 나오고, 남구 거래량을 볼게요. 그러면, 네, 포항시, 시로는 안 나오네요. 남구하고 북구로 나눠서 나오네요. 자, 남구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구 거래량을 보니까, 어이고, 눈으로 봐도 그냥 한 방에 갔네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 진한 색깔, 보세요. 진한 색깔, 요거.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이루어지는 평균 거래량이라는 얘기에요. 평균. 평균적으로 이만큼 거래량이 이루어져야지 정상적이라는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어디에 놀고 있어요? 예, 밑에서 지금 놀고 있네요. 밑에서, 그죠? 이 평균보다 지금 거래가 훨씬 쪘는데 줄어들어져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네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잠깐 반짝 했네요 예, 잠깐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나가지고 그죠 잠깐 좋았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랬나요 예, 잠깐 좋았어요 지금 상, 상태를 보게 되면은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20평대하고 지금 30평대 위주로 지금 거래가 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30평대가 지 폭발적으로 한번 늘어났네요. 포항에도 혹시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반짝해서 늘어난 것 같아 보니까요. 볼게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오를까요? 투자를 해야 될까 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더 보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그러면 거래량 말고 이번에 미분양 데이터 한번 볼게요. 미분양. 예, 포항시 미분양 데이터 한번 보죠. 미분양 데이터. 전국도 지금 미분양이 조금 늘어났다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자, 경상북도, 네. 포항시. 포항시의 미분양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어이고, 눈으로 봐도 많이 늘어났는데 자, 포항시의 지금 미분양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조금 더, 쭉 줄여서 보죠. 네, 늘려서.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포항시의 미분양 데이터거든요. 미분양 데이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아마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 미분양 데이터를 본다면은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복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도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실수요자들 같이 받쳐주면서 미분양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저 미분양이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저 데이터가 쭉 줄어들어서 미분양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분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좀더 힘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미분양은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전출입까과 이건 뭐냐면 인구수 포항시 인구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경상국도 네 포항시 인구가 올해 1월달 데이터부터 볼게요 1월달에서 9월달까지 데이터 볼게요 한달 치는 아니고요 1월달에서 9월달이에요 보니까 포항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포항시 인구는 지금 이제 2천 명 정도 줄었어요, 그죠? 마이너스 지금 된다, 2천 명 정도 마이너스 정도 줄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즉, 포항시 인구 데이터는 지금 현재 평균보다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요,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 때문에요, 줄어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움직였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ktx는 지금 대중교통이 워낙 발전해 가지고요 옛날에는 이사를 가야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를 했는데 지금은 워낙 교통이 좋아져 가지고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들이 안 들썩입니다 왜 외부에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구 데이터는 최근에 부동산 가격에 많이 영향을 안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세대수예요 세대수. 세대수 데이터가 왜 세대수가 분리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그 사람들은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세가 돼도 월사가됐다 됐다. 세대수 증가 때문에 인구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항시의 세대수는 어떻게 증감을 하고 있는가 보자 그러면 자 포항시의 세대수 증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포항시 경상북도 네. 포항시 자 포항시 세대수를 한번 증가하면 볼게요. 자 인구수는 지금 당연히 포항시가 지금 쭉 빠져나고 가 있는 게 보이고 그죠? 인구수는요. 보이고 세대수 볼게요. 세대수 세대수는 지금 포항시 세대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세대수가요. 그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세대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세대수가 여러분 세대수가 만약에 이런 이렇게 만약에 경사선은 늘어났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거예요.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인구는 많이 빠져나가는데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 데이터를 나중에 꼭 분석해보세요. 타 지역을 분석해보시면 세대수가 거의 꼬끄러지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세대수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1인 세대나 지금 2인 세대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포항시는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젊은 세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요. 지금 뭐냐면 지금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1인 세대는 2인 세대 늘어나 보니까 그 세대에 맞춰서 뭐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들을 계속 투자하고 사는 시대들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들이 그렇게 하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네, 지금 포항시에, 그죠? 네. 자, 여기까지 데이터를 간단하게 봤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은, 더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은 자, 요만큼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 보기에, 포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상승할 것 같으세요? 하락할 것 같으세요? 유지가 될것 같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물어봐가지고. 자. 자. <웃음> 제가 판단하는 결론은 상승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요. 못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데, 유지만 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씩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네 요 보니까. 이제 이 데이터만 봐서는 여러분요. 네. 자, 이제 포항시 데이터를 어, 포항시의 외지인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항시를. 자, 어디 사이트를 한국 감정원 사이트를 갑니다. 한국 감정원. 자, 한국 감정원 사이트를 들어가면은요. 감정원 홈페이지를 가 보시면 네, 감정원 홈페이지를 가면은요. 감정원 홈페이지 오른쪽에요. 오른쪽에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온 사이트가 보이시나요? 그죠? 그럼 요그 통계 정보 시스템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들어가게 들어가면 각종 부동산 통계 자료가 다 나옵니다. 거의 모든 통계 자료들다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여기서 부동산 통계, 아래 부동산 통계 보이세요? 예. 네. 부동산 통계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부동산 통계라는 메뉴가 또 있어요. 보이죠 자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각종 부동산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현황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하면은 클릭하면 토지 거래 현황 매매 현황 순수 토지 거래 현황 건축물 거래 주택 거래 현황 아파트가 쭉 많죠 그죠 여기서 아파트 거래 현황을 봐야 되는가 매매 거래 현황을 봐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매매 거래 현황을 봐야 됩니다 왜 아파트 거래 현황은 전월세 포함이니까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외진 투자자들이 전세 투자하진 않잖아요. 투자자들은 사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외진들은요. 외진 투자량을 보려고 그러면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봐야 되겠죠. 그죠? 매매 거래 현황. 거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월별 매입자 거주자별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안보이니까 좀 확대시켜볼게요. 자 여기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월별 매입자별 거주 지별 이라고 나와 있어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은요.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 이제 자, 전체 외진 거래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포항시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포항시만요. 자, 전체에서, 전체에서 시도별 들어가세요. 여기서 아, 안 돼. 시, 군구별로 가야 되는데, 시, 군구별로 갈게요. 그래야지 포항시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네. 그러면 경상북도죠 그죠? 경상북도에 우리가 포항시, 포항시, 예. 포항시를 선택합니다. 포항시를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어, 연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올해 그만한 까 올해? 올해 1월달만 한번 볼게요. 1월달부터 1월 월달 10월달까지 한번 볼게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요. 10월달까지 한번 어, 포항시의 외진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엑셀 데이터로 추출해서 볼게요. 엑셀 데이터로. 엑셀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자, 엑셀 데이터를 추출해야지 여러분 데이터를 좀 보기가 쉬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엑셀 데이터 잠깐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알, 어, 알기가 힘드니까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계산 공식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북구, 삽입,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프로, 프로테지 이 잠깐 계산해 볼게요. 자, 더하기, 이어서, 나누기, 전체 곱하기 100. 9.6% 정도 나오네. 자을게요 9월 달, 10월 달.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네. 하고 이거를 우선 더하기. 설명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바로 해버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알수 알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그 공식으은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나 엑셀 몰라요. 그러신 분들도 보기 전혀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네. 여기 남구하고 북구하고 두 군데를 봐야 되겠네요. 그죠? 남구랑 북구랑 두 군데 보도록 할게요. 자, 남구, 네, 남구. 하고 북구 하고 북구 이렇게 하고 왼석은 이렇게 자 이제 설명드릴 게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남구하고 북구 두 군데 보이세요? 예, 네, 보이세요? 그래서, 남구에서 지금 관할 합계가 뭐냐, 그럼 전체 거래 건수 있죠, 전체 거래 건수. 그게 지금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몇 건인지 쭉 나오는 거예요. 이해 보시겠어요? 남구의 아파트가 지금 125건이 거래됐는데, 가 1월 달에. 거래됐는데, 가그 중에서 포항시 내에서 구매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요, 요건과요거 86건과 27건. 이해 되시겠어요? 포항에 있는 주민들이 구매한 거죠. 근데, 포항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고, 포항시 이외의 주민들, 외지인들이죠. 서울에서 두 명이 와서 샀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아닌 사람, 서울시 말고, 그죠? 포항시 아니고, 포항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산게 10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125건 중에서 12건이 외지인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외지인 거래량이 9.6%였어요. 엑셀 당연히 할줄 아시죠, 여러분? 네, 엑셀 당연히 할줄 아시죠, 이제? 뭐, 더 센, 뺄 센을 못 해요. 그러면 골차 빠져요. 어쨌든 이제 엑셀 못 한다, 그러시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2월 달에, 2월 달부터, 1월 달에는 지금 거의 10%가 안 됐는데, 2월 달에 딱 문제가 생겼네. 2월 달에 갑자기 18%로 늘어났어요. 더블로 뛰었네, 그죠? 그리고, 3월 달에 14%, 15% 쭉 늘다가, 지금 현재, 거기, 몇월 달이냐, 그러면, 9월 달에, 지난달에 25.2% 10월 달에는 무려 63.1% 10건 중에 6건이 외신거래네요 뭐...뭐...이래...갑자기 뭐, 좀 투어 왔나요 혹시? 투어 왔네요? 이 정도 금액은 투어로 온거예요 <웃음> 그렇잖아요. 10건 중에 6개를 외진에 샀다 투어 온 거잖아요, 투어 그죠? 엄청난 규모로 투어 온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다음 달까지 이번 달하고 그 다음 달하고 데이터를 또 봐야 되겠지만 외진 투어가 계속될지 아니면 끝날지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요.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북구 볼게요. 북구. 북구는 11%, 12% 쭉 하다가 5월달에 북구에 46.3% 네, 5월달에 어마어마하게 왔네요. 그러다가 지금 북구는 22.6% 이번 달에, 지난달에, 그죠? 자, 그러면 10건 중에 두건 북구는요. 즉, 뭐냐 그러면 이 외진 투자 때문에 아까 매매와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네, 그죠? 외진 투자 때문에요. 근데 60% 때는 좀 심각한데 이건 좀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전국 지역을 분석하더라도요, 외진 투자가 들어오더라도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열건 중에 두건 정도 들어오면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여러분. 대전도 지금 외진 투자가 열 건은 열건 중에 두건 정도밖에 안 돼요. 열건 중에 여섯 건은 좀 심각한데 이거는 뭔가 좀 방어를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모든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하면 실수요자한테 가거든요. 가기 때문에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은 좀 있으세요. 응. 네.